응, 음. 네,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어... 네, 끊겠습니다. 응, 음?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당신 왔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아, 자기였구나? 아나 일이 빨리 끝났어 어? 늦게나 보도 왔어 어? 어? 그랬구나 아, 어? 당신은 동창들이랑 빨리 만나고 왔네? 어? 그냥 간단하게 만나고 온 건데 뭘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빨리 씻고 나와 휴으맛있으오으으으으 오빠, 으으으으으으으먹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런데 오늘 국이 좀 짜네. 국이 아니라 스프예요. 음. 그리고 내 입맛엔 딱 맞는 것 같은데. 음. 응? 아 잠깐만 전화가 왔네. 응. 음. 아 네네. 아 아침 일찍이요? 아네 그래요. 응. <웃음> 음. 누구야? 어? 아그 옆에 있는. 아현두 엄마가 그 오늘 마트 세일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 아... 어? 어? 어? 음아네아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음음 음. 누구예요? 아어 누구긴 회사지 서류를 챙겨오래 아야. 어제는 잘 먹었어? 나 회사 빨리 일찍 가 봐야겠다. 좀 늦었네. 그래요. 잘 다녀와요. 응? 아, 얘들아, 너희도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가. 음. 나. 네. 어, 알겠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윙. 잘 갔다 와. <웃음> 그래 오늘은 이 녀석이 좋겠군 음. 이번에 직접 해결해줘야 중요한 임무야 단일 이름은 김달봉 일명 스카스트 고통과 무기를 만들어 천부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며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껴면 네, 처리하겠습니다 타겟 이름 김 날봉 일명 스카이스틱 북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목표 지점에 가서 조용히 타겟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응, 알았어 아직 죽기엔 어린데 안타깝군 목표 지점 도착 타겟 위치 확인 바람 목표 지점까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다 오랜만에 스나이퍼 섬씨 좀 부려볼까? 응? 뭐지? 민간인인가? 타겟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지 아휴. 내 바즈카포로 한숨에 보내버려야겠구만 음? 무기를 꺼내잖아? 진장... <놀람> 저 녀석 누구야? <놀람> 으 대체 누구야? 하이, 경쟁 업체인가? 안되겠군 이쒸내 바주카포 마시나봐라! 대체 누구야? 머리를 맞춰서 죽여버리겠어. 치사하게 바주카 풀었어. 응? 어? 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어? 어 당신이 왜 거기에? 목표물이 총소리를 듣고 도주했습니다.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신속히 자리를 빠져나오십시오. 하... 알겠다. 은도 일단 도록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본건가? 아니야 아닐거야 이번 임무를 처음 실패했더군 실패한것도 모자라 경쟁업체의 다른 스파이에게도 신분이 노출된것 같다 우리 조직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그 녀석을 찾아내서 사살하도록 이거는 딱 일주일 주엔 만약. 죽이지 못한다면 너가 죽게 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에이 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 어. 인물이 실패하다 그리고 다른 스파이리도 얼굴이 밝혀져? 그 상대 스파이의 얼굴은 보았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그 여자 위치를 차단해서 이 쥐단을 처리하도록 너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너가 죽게 될 때. 네, 처리하겠습니다 다녀왔어? <웃음> 오늘은 좀 늦었네? 어어 어. 애들은 자? 음.. 자고 있어 배고프지? 내가 밥을 준비했는데 먹자 어.. 좋지 고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휴, 칼이 좀 필요하겠는데? 내가 좀 썰어줄게 칼이 어디 있더라? <웃음> 어, 어, 칼... 아니, 야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자기야, 내려놔. 음, 안 썰어도 돼. 나는 통째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 아. 음, 그래? 아, 그럼... 목마르겠다. 여기 물 마셔. 음, 음, 음... 어... 고... 고마워? 희어어어어어어어이거이거이거 <놀람> 음, 음. 물을 쏟았네? 어 내가 닦을거좀 갖고 올게? 어. 아니야 내가 아냐아냐아니아냐 내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려올게 내가 내가, <놀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리... Thank <music> you. 이게 다 뭐야 왜 여태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살았지? <웃음> 어! 여보! 거기서! 와! 어! 지금 나한테 총 쐈어? 어! 여보 아니야! 잘못 쏜 거야! 오해야 오해! 어? 여보! 이야기 좀 해! 나한테 총을 쏘다니 1년 동안 같이 산게 겨우 이거냐? 죽여버리겠어. <목소리>